ISTJ도 우연히 이상형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. 만약 그 이상형에게 접근해야겠다고 결심하면 ISTJ만의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상대를 철저히 내부조사합니다. 현재 애인은 있는지, 애인이 없다면 친하게 지내는 이성친구가 있는지,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인지, 어떤 성격을 좋아하는지 등등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실제로 접근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을 따집니다. 그래서 ISTJ가 뚝짝거리면서 상대에게 접근한 것은 상대가 봤을 때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ISTJ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시뮬레이션을 통해, 실제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i s t j i s m r total negative G benefit you'll n e l y e l s u i t subnada. uchuk sang dan k r d l u l klik hageed haju seya.